뭘봐? 눕방하는 여자 처음보니? <웃음> 응. 우리 애들은 나 여기 오면 딱온다고요 꼬맹아 꼬맹아 이리와봐 단추 나 여기 이렇게 눕는다 나 여기 이렇게 눕는다 이제부터 눕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재워야지 컨텐츠 하나 나왔다 생방송에서 단추 재우기 내 손길을 거부할 수 없을거야 단추 잠든다 걔들은 간지러움을 안 타나요? 간지간지간지간지했는데 간질간질한... 간질간질 너무 무반응인거지 꾹꾹꾹 눌려도 무반응이더라고요빵빵저 이상한 사람 있으면 단체야 빵 하고 이렇게 차고 알겠지 빵 차는 거 알겠지 알았어 보이지아나 음. 꼬맹이. 꼬맹이. 음. 엄마 팔레트 자자 네 어. 이거 아 특이점이 뭐냐면 손을 이렇게 내가 막 만져 주다가 다넘으면뭐 음. 음. 해? 뭐 하는 거야? 계속 만져 이런 그런 게 있어. 그래서 제가 마사지를 좀더 해주니까 꼬맹이는 대두님보다 저를 더 좋아하고 단추는 대두님이 아기 때부터 키워서 대두님을 아빠 아빠 뭐 엄마 이렇게 생각해요. 단추는 딱 아빠를 더 좋아하고 꼬맹이는 엄마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붙어있으면 편해. 다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겠다 I love you. I l o 아 e you. 아 love you. I love you. 머리 o 눌렸네. o u I love y o 자다 일어나서 까치머리 <웃음> 까치머리 됐네? 단추? 지금 뭐 멍하지? 지금 자다 일어나서 뭔지 몰라. 푹 자고 일어나신 듯. <웃음> 구독도 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?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